아래 저거 장작인거같은.. 내가 한 외모 하거든 어.. 아 잠깐만 자 시작하도록 합시다 아이고.. 진짜 집앞은 맨날 시끄럽구만 어 뭐야 아 뭐야 이거 낙사도 있어? 와.. 낙사도 있구나 이거 통과 움직이라고 친구 어? 엑스라고 떠는데 관심이 없나보네 그냥 드디어 얼굴을 비추시, 비추시는구만 자네 목벌레는 없어 벌레는 일찍 일어난 새가 아니 지금 문을 내려주지 음. 어. <웃음> 귀엽네 아 근데 확실히 이게 우산이라서좀 약한건가? 잠깐만요 이거 다시 바꿀게요 정석대로 가자 어 뭐야 아 뭐야 어이씨 아니 웬.. 뭐지? 퀸트 어디야 로마서. 어? <웃음> 낙사.. 이게 좀 위험하구만 아 이게.. 궁금하니까 가게 돼요 이게 할당된 영을 놓쳐버렸다고? 꼭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유일한 일이었는데 그럼 나가서 찾을 때까지 돌아오지마 얘너무안 해. 와.. 이거 팀킬 가능하네 모두 다 아군은 아닌가봐 오! 간사되네? 가마. 패링 있네. 아 죽겠는데 이거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고요. 넷 쉽지가 않구만어 음. 뭐지? 아 보스네 모네소자. 오오와 상당히. 아 사거리가 <웃음> 살짝 좀 아쉽네. 넷오 이제 데미지 입는 거 아니야? 근처에 가다가. 어? 일단 이문에 뭐라고 새? 세... 아씨 안 되네. 일단은 북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느낌이 오묘하네. 새장이라니. 응? 음, 어. 어? 아니, 아 새라서 수영을 못하는 건가? 아 안녕하신가? 불이 달린 친구. 아래 저거 장작인 것 같아. 음. <웃음> 스풀러 스풀 스프, 스풀른다. 앞으로 나아가는 걸세. 함께 말이야. 지크벨트잖아 이거 <웃음> 이오게 잠시 좀 앉아 있지 <웃음> 아 주인공 뭔가 귀엽다 원래 잘생긴 얼굴로 되돌려 달라고 이야기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내가 한 외모하거든 <웃음> 네. <웃음> 어아 잠깐만 <웃음> 아 뭐야 왜 이렇게 단왜 이렇게 단순한데 왜 이렇게 일단은 맞아 보니까 알겠는데 한세번 공격을 한세번 하는 것 같아 요 느낌상 와씨 진짜 이거 모르면 그냥 맞아야 되네 내가 일단은 한번 죽어 보니까 아니까 이제 대나 따끔할 거예요 어때요 쉽죠? 어 위에 뭔가 아니 제기 다리가 짧아서 다리가 짧아서 어어 어. 오이 씨. 아 그렇군 한번 하고 피하고 피하고 그렇지. 됐죠? 이거 제가 보기에는 패딩 있죠? 날라온 투사체를 최대한 강공격 끝까지 민 다음에 파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린 이곳에 버려졌구나. 아무도 문을 열려오지 않을 거야. 어? 하나 끝났다? 총 3개 남았네. 아... 오씨... 생긴 것 봐. 어우 아, 무섭네. 공포야, 공포. 어? 어? 아, 제작진분들 이거 실수하셨네. 모르죠. 어? 아! 이거 보세요. 바닥 보세요, 바닥. 어 와, 신박하다. 뭐지? 어어! 아니, 뭐야 이거. 어렵네. 와, 순간 당황했네. 됐어. 참 유쾌하진 않고만, 장소가. 웅장하다. 여기는... 뭐지? 그래, 이럴 줄 알았어. <웃음> 음... 와, 씨. 모르겠네... 에스. 뭐야? 후대 까마귀에게 선물을 남긴다. 그대 임무인도움 임무에 루인드 y 게 s 염주깐만이 아. <웃음> 잠도만이잖아도이 <잠깐만, 이거> <웃음> 자식... 너. 어 잠깐만 이거 아니 그 양반 여기 이미 들어갔었네? 딱 갔는데 머리 깨져있는 거 아니야? <웃음> 좀 불안한데? 야 저기 있어 어허 저 친구 당해버렸구만 <웃음> 바로 욕 박아버리네 짜증 아 이렇게 나오시겠다 아, 아 진짜 아씨 아, 비스듬하게 때렸나? 아, 이거 참. 아, 거지 같네, 진짜. 됐죠? 두 분을 기리기 위해 머리를 숙여주십시오. 마지막 경기를 표합시다. 고인이 떠나셨기에. 떠나, 근데 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웃음> 인성. 맞 아, 요이게 아닌 것 같은데 자, 이 자, 이제 착한 새는 금고로 가야지. 나한테 직접 영혼을 가져올 필요는 없네. 내가 이일이 많아서 말이지짧 이제 어. <웃음> 강제로 갔는데? 아. 저기 바로 보이네 죽음의 문이 아 여기서 뭐하는 거지? <웃음> 목표는 아직 못 찾았나? 잠깐 대형 용혼을 가지고 있잖아 그런데 다른 거라니 그건 처리 못해줘 어떻게 한 거야? 상관없지 상관없지 거기서 나와서 목표로 삼은 혼이나 찾아와 <웃음> 깐깐하게는